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잼 시리즈 정말 다 맛있어요. 큰 거를 사면 은한 통을 다 먹기가 좀 힘든데 이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통 200g이니까 하나 사두면 은 끝까지 잘 먹게 되는 잼 중에 하나예요. 먹을 거예요. 여기 매빈픽이라는 곳에서 이런 거 말고 이제 아이스크림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체로 여기서 나오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메이플 시럽을 넣은 호두 맛인데 이거 맛있어서 한번 사왔어요. 여기 이렇게 열면 여기 이렇게 귀엽게 숟가락이 나옵니다. 양 엄청 많은 거죠. 아이스크림 200g이면 음. 지금 시간이 5시 26분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일단 공부하기 전에 저는 원래 좀 마음을 가라앉히느라고 책을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커피랑 이거.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중에 하나인데 옆에다가 두고 이제 먹으면서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되는 물이랑 핸드크림 저는 진짜 핸드크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기 전에 손에 바르는 게 습관이에요. 이번에 보는 시험은 그냥 이것만 다 외워주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하면 돼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줄쳐진 거는 좀 중요한 거고, 저는 주로 이렇게 그림을 다 외워버리거든요. 이렇게 외워야지 더 이해가 되기가. 편해가지고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 내용을 이해할 때 어떠한 또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아예 머릿속에다가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외워요. 보면은 하나는 쯔자멜파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하나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다른 하나는 연습장인데 제가 외우거나 이해한 개념을 나름대로 어떻게 이미지를 그렸고 어떻게 글로 외웠는지를 한번 보지 않고 정리하는 건데 공부한 거를 한번씩 이해한 대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저는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대행 가서 체온계랑 그다음 이제 감기에 마실 태를 좀사오려고 해요. 다녀올게요. 네. 네, 뭐 허브 냄새랑 약간 한방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한약 냄새가 좀음 맛있을려나 맛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사왔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금 제가 사온 거는 코코스 맛이고 이거 사과맛도 있고 또 다른 거 하나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과도 굉장히 맛있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되게 조그매요 과자가 이렇게 안에 코코넛 잼이 이렇게 들었어요 겉은 버터쿠키고 또 맛있어요 이거 한번 꼭 사먹어 보세요